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탐방해볼 게임은 바로 액션 RPG 허니싱 그레이레이븐입니다 중국의 쿠로 게임에서 직접 제작, 배포하는 게임이고요 한국에선 7월 8일 정식 오픈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리세마라나 게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최소 5일 이상은 플레이해본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에선 19년도 12월에 출시했으니 모바일에선 오래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약 2년만에 한국에 출시하게 되었는데 어 생각보다 평가가 좋습니다 직접 플레이해본 저도 재미가 있어서 계속 손이 가는 그런 게임이었고요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세마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픈 첫날부터 리세마라 관련 영상들이 엄청 나왔었는데 어 수동게임이다 보니 리세마라 시간이 제법 깁니다 기본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고 어 게스트 계정이 기기당 한번 받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데이터만 지운다고 게스트 계정이 지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한번 리세할 때마다 게임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운 작업인데 어, 개인적으로 리세하는 시간에 그냥 나오는 대로 즐기는 게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리세에서 가져가야 하는 S급 카렐이나신현을 뽑고 하라고 합니다. 어, 일단 한국 서업 70만 사전 예약 기념으로 S급 선택권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이 게임은 초회 40뽑에 확정 S급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천장이 생각보다 낮죠? 그만큼 뽑기 확률이 엄청 낮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천장이 낮기 때문에. 일반 플레이하면서 받은 블랙카드를 통해서 40년법에 도전하고 거기서 나온 S급을 비교한 뒤 카레가 안 나온다면 S급 선택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뭐 사실상 리세가 필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뭐 그래도 나는 무조건 S급 받고 시작할 거다 하실 분들에게는 PC의 애플레어를 추천드립니다. 멀티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게스트 계정을 생성 후리셋을할수 있거든요 어, 저는 네번 정도 리셋했는데 어, S급이 전혀 안 떠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동 조작이라 생각보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점점 피곤해지거든요 여기까지 리셋가꼭 필수가 아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어, 다음은 게임의 세계관 설정과 조작에 관한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퍼니싱 바이러스가 각종 기계들을 감염시키는데 감염 대상자는 인간에게 극도의 공격성을 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AI 등 극도의 기계 문명이 발달한 세계관이라서 이 바이러스가 아주 치명적이죠 살아남은 일부 인간들은 우주로 대피해 이 바이러스에 대적할 구조체를 만들어냅니다 특수 재료를 사용해 만든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몸체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의식을 완전히 재현한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조체가 우리가 플레이하게 될캐릭터들이고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처음부터 로봇이 아닌 인간이었다가 로봇이 된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각 캐릭터별 스토리 진행과 승격자라는 퍼니싱을 지배한 로봇 등 플레이어는 그레이레이븐 소대를 이끌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조작은 공격, 회피, 스킬로 구성된 간단한 형태입니다 흔한 모바일 액션 RPG에서 볼수 있는 형태죠 이 게임의 특징은 바로 스킬볼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평타를 3번 공격할 때마다 하나의 랜덤 스킬볼이 나오는데 이 스킬볼을 가지고 여러가지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스킬인 빨강, 파랑, 노랑의 스킬볼이 있는데 같은 스킬볼 3개가 연달아 있을 때발동시켜서 각 캐릭터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캐릭터마다 타입이 존재하고 스킬볼의 발동 조건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세 가지 내 메인 캐릭터의 기본 조작을 익히는데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 앞서 말한 카레가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해요. 능력치 자체가 좀 사기캐인 것 같더라고요. A 클래스 카레로 플레이하고 있는 저도 카레가 워낙 몹들을 잘 잡아서 편하게 클리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주는 B급 루시아의 경우 노랑과 파랑색의 스킬볼을 3체인 발동 후에 빨간 스킬볼을 발동시 쌍검의 형태로 변해서 형타의 공격을 극대화하는 캐릭터가 있는 반면 A 카렌이나의 경우는 이미 색상 3인을세번누적시키면 3초간 형타가 원거리 폭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캐릭터마다 특색 있는 변화로 게임하는 내내 어떻게 조합을 짜고 스킬볼은 어떤 걸 미리 써서 3인을 만들지 고민하게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회피 또한 초산공간이라는 붕괴에서 봤던 시공간이 느려지는 시스템이 있어 극길 넣는 타임도 존재했고요 어, 하지만 12초라는 후타임이 존재해서 초산공간의 폭딜 타임 이후에 다른 캐릭터로 변경해서 또 초산공간을 만들어 폭딜하는 연계적인 플레이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회피기 또한 3초마다 1회의 기회를 주고 총 4회 누적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없이 막 회피하다가는 필요한 순간에 회피 못하고 맞을 수가 있어요 게임은 단순하게 적 처치만 있는게 아닌 자행 스킬을 통한 암살 미션과 어, 해당 스테이지의 보스 기억을 본다는 설정으로 보스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등 다양한 플레이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진짜 콘솔 게임을 하는 느낌을 들었고요 어, 참고로 설정에 게임패드 설정도 있습니다 잠시만 조이스틱이 된다고? 조이스틱이... 조이스틱이 분명히 있을텐데 16년도에 산 플래테이션 레 3에 어, 듀얼 쇼크가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볼게요 5핀이니까 이걸 장착하면 되겠죠 <웃음> 이렇게 PC에서도 게임패드를 통해서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이 스킬볼을 누르는 키 설정만 잘해놓으면 진짜 필요도 더 덜하고 컨트롤도 더 정교하게 할수 있어서 진짜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금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임의 10회 뽑기는 2,500 카드가 들어갑니다 어, 10회 플러스 1회 더 없고요 블랙 카드라고 해서 현금 재화인데 이 재화를 통해서 이벤트나 어, 무기 뽑기 등 어디든 뽑기에 다쓸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눌렀을 때이 블랙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 뽑기 기준으로 첫 회는 40회만 뽑으면 S급 확정인데 어, 첫 회는 당연히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걸로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60회 확정으로 S급이 나오는데 이 블랙카드 깡으로 구매한다고 치면 은 블랙카드 2500개에 약 49,920원이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49,9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모바일 공룰이라 부르는 10회 뽑기가 지금 33,000원이 아닙니다. 더 비싸게 나와있고요. 확정까지 60회니까 약2 9 9,400원이 나옵니다. 어 그래도 국산 게임들보다는 싸긴 하네요. 이 블랙카드가 수급이 따로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수급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일 임무에서는 30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30개를 받고요. 그래서 한달 30일 기준으로 잡을게요. 30일 기준으로 1일 미션으로만 900개. 지금 주간 임무도 지금 수급처가 있는데 어, 여기는 지금 던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직 여기 부분을 다 클리어하지 못해서 이 부분 클리어하는데 얼마나 힘든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단순 계산으로 여기 있는 블랙카드 싹다 그냥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다 클리어 한다고 생각했을 때 블랙카드 1 0개가 모입니다 그래서 30일짜리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주에서 4000개를 받게 되네요 그래서 총 임무만으로 4900개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현재 해자라고 불리는 월간 혜택 월간 카드 A를 구매하시게 되면 은 지금 3,365개를 받게 되거든요 한달 30일 기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0일 동안 8,265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회 뽑기를 3번 정도 할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한정 구매 보급팩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키지 자체가 구성품이 조금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싸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만원 이하가 많아요 비싸봤자 지금 3만원짜리가 있고요. 자, 코팅 보급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코스튬 관련들 파는 것인데 여기도 2만 5천원, 뭐7 5 0 0원 이건 특가로 한 번만 구매 가능한 거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카드 자체만 지금 가격이 비싸고 나머지는 꽤 가격들이 괜찮아요. 어, 한 번, 두번 구매해볼만 합니다. 구성이. 어, 그렇다고 코스튬만 따로 사기에는 이게 보이죠? 코스튬 전용 카드가 필요해요. 설계도. 아까 설계도 패키지는 뭐 17,000원, 뭐 2만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 코스튬 자체만 현금으로 사기에는 또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어 기본 캐릭터 들 거는 23,000원으로 고정인데 a급, s급짜리 코스튬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어 캐릭터 등급 올라가면 은 코스튬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코스튬 설계자라고 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들이면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코스튬은 각 캐릭터별로 코팅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본 남캐는 요즘 코스튬 별로 없네. 남캐 기준에서는 아직 추가된 코스튬이 없어 보입니다. 여캐만 이렇게 있네요. 그러대 남캐는 없네. 이렇게 가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뽑기는 워낙 운빨이다 보니까 이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재미 자체로만 본다면은 딱히 가금을 하지 않아도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네요 요즘 나오는 RPG가 죄다 리니지 라이크로 나와서 어, 이게 게임인가 도박인가 싶고 어, 맨날 똑같은 패턴에 질려서 진짜 다 접어버리려고 하다가 어, 이렇게 액션 게임 한개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요즘 괜찮다고 느끼는 게임들은 죄다 중국 게임들이 많습니다 어 한국에선 모바일 각겜소리는 대체 언제 들어보나 아 이번 세대는 틀렸나 아무튼 모바일에서 액션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겐 추천드립니다 어, 한국 게임 중에는 또한개 있습니다. 파운드 13의 헌드레드 소울이라고 어, 이것도 액션 진짜 재밌고요. 초창기 너무 하드한 게임성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접어서 국내에서는 좀 흥행 실패한 것 같은데 어, 해외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차기작을 또 개발 중이라고 소식 들어서 좀 기대가 부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임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